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장교성입니다 오늘은 저기 음, 어, 무게감 음, 느껴보기 무게감 뭐 확인하기 살펴보기 뭐 이런식으로 한번 여러분하고 어, 조금 나눠볼까 합니다 아 우리 건강한 사람들은 이렇게 몸이 가볍다고 이렇게 컨디션이 좋고 가볍다고 느끼고 건강을 슬슬 조금씩 잃어가기 시작하면 몸이 뭔가 이상하다 불편하다 그리고 뭐 다리가 무겁다 어, 혹은 뭐 편두통이 자주 난다 뭐 안압이 자꾸 올라간다 하여튼 이게 아뭐 뭐 오른쪽 팔이 자꾸 결린다 왼쪽 팔이 결린다 뭐 옆구리가 묵직하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균형감을 상실하면서 우리 몸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혹은 어떤 이유에서든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떤 오래, 지, 오래 지속되는 잘못된 자세 습관이나 운동 습관이나 어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균형감이 무너지면서 나타나는 증상들이거든요 사실 아주, 아주 건강하실 때 이제 어린 나이에서는 이게 복원력이라는 게, 돼요. 복원력이라는 건 이제 바다에, 이제 강이나 바다에 배가 이렇게 띄워져 있을 때 파도가 밀어쳐도 배가 한쪽으로 기울어도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오고자 하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배 하부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원래대로 돌아오고자 하는 그 힘이 작동이 될 때는 우리가 어떤 뭐 나쁜 자세를 취하거나 어떤 한쪽 비대칭적인 운동을 열심히, 탁구나 배드민턴을 치더라도 하루나 이틀 지나면 그게 복원이 돼서 다시 정상적인 생활, 정상적인 건강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가 직업병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떤 똑같은 동작을 계속 해버린다든가, 혹은 잠을 잘때 오른쪽으로 계속 누워졌다, 혹은 왼쪽으로 계속 누워졌다, 뭐 십수년간을 계속 그렇게 했다, 이러면 우리 몸이 균형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옆으로 누워 자는 거 좋지 않다. 그리고 그 대부분의 운동을 할때 좌우 비리칭을 항상 생각하고 운동을 해야 된다. 어 너무 한쪽으로 계속 탁구를 오른손으로 계속 치면 결국은 균형감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왼쪽에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우리 대부분의 어떤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접해보지 못하셨으니까 왜 남들은 탁구를 쳐도 괜찮고 남들은 뭘 해도 괜찮냐 이렇게 좀 약간 근시한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세요. 그,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면, 운동하는 선수들이 직업병을 갖고 있다. 그 말은 벌써 몸이 망가졌다는 뜻이에요. 직업병을 갖고 있다. 이 말은. 그 한쪽 방향으로 계속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니까 우리는 그분들이 건강한 모습만 바라보고, 그것만 기억하고 있으니까, 아, 운동하면 건강하구나.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운동을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이제 보건력이나 어떤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어떤 그런 측면을 고려하지 않는 어떤 장기간에 걸친 운동이나 장기간에 걸친 나쁜 자세 습관이나 장기간에 걸친 뭐 누워 자는 습관이나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건강을 해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걸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고, 어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일정 부분 건강이 많이 무너지신 분들이 찾게 될 거라 생각됩니다 자, 아 일단은 제가 오늘 그냥 동상을 찍기 전에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정도, 정리해서 한번 알려 드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언뜻 들어서 그렇습니다 아,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이 상체 부분에서 나타나는 가슴이나 팔, 자, 목, 머리, 얼굴, 뒤통수. 이 상체 부분에 나타나는 그 비대칭적인 어떤 무게감이 있어요. 무게감. 그리고 뭐 편두통이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오른쪽 코만 막힌다. 혹은 뭐 왼쪽 코, 왼쪽 코에서만 콧물이 난다. 혹은 오른쪽 잇몸이 부었다. 자, 이게 다 의미가 있다는 라 거예요. 뭐 왼쪽 귀에서 이명이 들린다. 혹은 뭐 왼쪽 뒷목이 묵직해졌다. 혹은 오른쪽 뒷목이 결린다. 뭐 왼팔이 절이다. 이게 다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음.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의미를 이해하시고, 찾아내시고, 이해하시고, 거기에 합당한 행동과 동작, 어떤, 그걸 회복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여러분 실제 삶 가운데 적용해 버리면 그 문제가 이제 서서히 풀려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하셨을 때는 그런 문제가 나타나도 복원이 되면서 이제 살아나는데 이제 균형을 많이 우리 몸 전체의 어떤 밸런스적인 부분이 이제 많이 상실하고 나면 이제 무너졌는데 회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회복이 또 돌아오질 못하는 거예요 야그 이럴 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수리를 해야 돼요 보죠. 어때 그죠? 어떻게 보면 기계라 치면, 자동차라 보면, 왜냐면 똑같아요. 인간의 몸이나 자동차나 모든 기계나 똑같은 거야, 사실은. 새 기계는 복원력이 있어요. 조금 고장나도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조작을 하면 금방 복원이 되는데, 이제 오래된 자동차나 오래된 기계는 고장이 나면 요거 고쳐놓으면 또 옆에서 다른 거 고장나고, 또 요거 고쳐놓으면 옆에서 또 다른 거, 그니까 러그 기계 전체에, 그니 그러니까 엔진 부분에 문제가 이제 너무 심해졌다라는 거예요 다방면에 문제가 막 계속 균형감을 다 잃어버리고 계속 문제가 막 터져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조정한다고 그게 세차가 되, 되느냐 사실 세차가 되는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불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어떤 물건이다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신이다 내가 아끼는 내 자신이다. 이러면 최선을 다해서 그걸 복원하려고 노력도 하고 유지도 하고 지금보다는 다음 달, 다음 달보다는 내년 건강이 조금이라도 더 좋은 쪽으로 자꾸 나아가려는 노력은 필수이지 않나. 그러니까 자기 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동일합니다. 저도 동일하기 때문에. 문제를 찾았을 때 어떻게 하든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하고 그게 나에게 고통을 주고 힘들어하게 만드니까 문제는 이게 우리가 아주 미세한 문제 작은 문제일 때는 그걸 느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느끼기는 느끼는데 그걸 큰 문제라고 인식도 못하고 그냥 그래야 는데 예를 들어서 뭐 왼쪽 눈이 살살살살 떨린다 눈꺼풀이 저 보통 분들은, 이제 일반인들은, 뭐, 떨리다가 말겠지. 왜? 여지껏 떨리다가 말았으니까. 그 경험이 있으니까. 뭐 하루 이틀 지나면, 뭐, 한 시간 지나면 없어지겠지. 이렇게. 결국 경우 없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제 어느 한계체에 가면 그게 안멈추더라요 이제 그분이 어떤 그,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게 외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무게감이라는 건는 이제 우리가, 좌우 비대칭을 찾아내는 방법에 물론 뭐 우리가 여지껏 말했던 어떤 폐의 좌우 비대칭 이런 걸 조금 떠나서 몸이 균형이 맞다라는 거는 무게감이 일정하다는 라 거는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혈액순환이 잘 된다 이 말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균형이 맞다는 왜 온몸에 어느 한쪽이 무거워져 있으면 온몸의 혈액순환에 방해 작용을 이렇게 하요요 그러니까 그 무거운 것 때문에 온몸에 혈액순환이 안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무거운 부분이 몇 군데가 있다 이러면 혈액순환이 더안 되면서 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무겁고 혈액순환이 안 되면 결국은 우리 폐가 잘 움직이겠냐? 폐가 수축팽창을 잘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폐가 잘 수축팽창을 안 되면 폐폐 폐 가운데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식도를 잘못 눌러주면서 가스가 잘못 빠져나오.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그러면 온몸이 동시다발적으로 망가져가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제 말이 조금 또 계속 길어지기 시작하는데 무게감을 이제 제가 말하는 게 횡경막 위쪽 얘기하겠습니다 횡경막 위쪽을 얘기하겠습니다 이 무게감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가 아, 나는 오른쪽 폐가 떨어졌는지 왼쪽 폐가 떨어졌는지 모르겠다 아,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은 자, 오른쪽 팔이 무겁습니까? 왼쪽 팔이 무겁습니까? 제가 어떤 분한테 이제 뭐 전화상으로 이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모르겠다라는 거 모르겠다. 머리는 어떻습니까? 오른쪽 머리가 무겁습니까? 왼쪽 머리가 무겁습니까? 모르겠다라는 거예 여러분들, 왜가 지난 시간에 또 얘기하고 오늘 또 얘기하는가 하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일, 그러니까 보통 일반인들한테 이런 질문을 하면 전혀 인지를 못해요, 인지를. 왜?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봤으니까. 내가 오른팔이 더 무겁다, 왼팔이 더 무겁다,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해봤기 때문에 인지 능력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다 넣고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세미나에 계속 나오시는 분들이나 어떤, 어떤 그런 분들. 그러니까 동영상을 보고 한참 동안 같이 따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랬던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몇 개월 지나면 그, 그걸 알아차려요. 알더라는 거야. 왜? 관심을 갖기 시작하니까 그 인지 능력이 생기게 나기 시작하는 거 사람은 이게 뇌라는 게 관심이 꽂히면 그걸 스스로 막 발전을 시켜요. 그러니까 느낌을 찾아내는 거야. 느낌을 찾아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여러분들 시작해야 될 거는 아, 내몸에이 가슴 위쪽에 이제 다리쪽은 다리쪽을 다루려고 하니까 창자쪽을 다루려고 하니까 너무 동영상이 방대하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오늘은 가슴 위쪽으로만 이렇게 한번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이 균형을 맞춰 줌으로 말미암아 컨디션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요 혈액순환이 더잘 되면서 호흡도 더잘 되고 어떤 이런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서 할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그걸 느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각각의 정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라는 이제 지식적으로도 준비를 해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느 쪽 폐가 이제 폐가 이제 그 우리가 폐의 좌우 비대칭 얘기할 때 이제 나는 오른쪽 비대칭이다 왼쪽 비대칭이다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아무 운동을 안 하고 그러니까 자발 운동이 나 아무것도 안한 상태에서, 모래증을 안찬 상태에서 제가 그 이제 우리가 내 몸을 살펴봤을 때, 아, 난 지금 현재는 오른쪽 배가 조금 더 내려앉아 있다. 근데 이제 운동을 하다 보면 이게 오른쪽 비대칭이 왼쪽 비대칭으로 순간적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왜? 비대칭적인 운동을 계속 하다 보면 오른쪽이 너무 올라와 버리고 또 왼쪽이 내려가 버리면서 비대칭으로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그게 너무 지나치게 해버리면. 그니까 러 그걸 그러니까 언제든지 또 왼쪽이 비대칭이 됐다가 또 오른쪽 비대칭으로 잠깐 순간적으로 바뀔 수도 있고 그걸 조정을 해줄 수 있다라면 여러분들이 참으 실력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걸. 근데 이걸 내가 오른쪽 폐가 떨어져 있는지 왼쪽 폐가 떨어져 있는지 느낌으로 알 수가 있느냐? 느낌으로는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그 느낌을 순간적으로 찾아내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물며 저도 약간 여러분들 보다는 약간 더 많이 알고 있는 저도 그걸 느낌으로만 오른쪽 폐가 떨어져 있는지 왼쪽 폐가 떨어져 있는지 찾아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라 거예요 근데 제가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점검을 해 보는 거야 이 가슴 위쪽에 어떤 모든 이제 내가 어떤 이좀 외부에서 내 자신을 들여다 본다, 이런 느낌을 가져야 돼요. 이제 어떤 느낌인가 하면, 자, 머리 쪽을 이렇게 한번 살펴봅시다. 머리 쪽을 살펴보면, 일단 제가, 저는 이제 하루에도 몇 번씩 내몸 상태를 점검을 합니다. 그냥, 뭐 뭘, 운동을 해서 점검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냥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느껴봐요. 여러분들도 느껴보려고 하셔야 된다는 거야. 느껴보는데, 자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툭툭 쳐보는 거예요. 어깨를 이렇게 툭툭 쳐보면서 어느 쪽이 더 무겁지 이렇게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그냥 느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머리를 이렇게 흔들면서 어느 쪽이 이 오른쪽 라인이 무거운지 왼쪽 라인이 무거운지 이렇게 또 느껴보고 혹은 또 이렇게 어 앞쪽이 앞쪽으로 피가 더 올라오는지 혹은 뒤쪽으로 피가 더 올라오는지 이것도 잘 느끼면 느껴지거든요. 근데 초보자들은 못 느껴요 또 이렇게 어깨를 대속하면서 가슴도 이렇게 해보면 힘을 가해보면 힘이 더 가해지는 곳이 있어요 아, 아, 오른쪽으로 힘이 좀더 가해진다 왼쪽에 약간 힘이 약하게 느껴진다 또 팔을 이렇게 흔들어 보면 아, 이제 파, 팔하고 오른쪽 팔하고 오른쪽 가슴 등쪽에 힘이 조금 더 세게 느껴진다 왼쪽 팔하고 왼쪽 팔은 약간 힘이 약하게 느껴진다. 이거, 자, 이런 부분이 비대칭적인 요소가 지금 내 몸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겨울이잖아요. 겨울인데 우리가 바깥에 나가면 콧물이 잘 나요. 겨울에는. 찬 공기가 이제 들어오면서 안에서 나오는 가스하고 공기가 이제 찬 공기를 만나면 이제 콧물이 자꾸 형성이 되는데 느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오른쪽 코가 이상하다 콧물이 자꾸 난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오른쪽 폐가 약간 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오른쪽에서 콧물이 난다는 건 오른쪽 폐가 떨어져 있으면서 가스가 밀려 나오는데 오른쪽으로잘못 빠져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스가 오른쪽이 비강 쪽에서 자꾸 또 덜러붙고 있다는 거예요 왼쪽에서는 쑥쑥 잘 빠져나오는데 콧물이 난다라는 건 가스가 비강, 그러니까 여기 코 점막에 들러붙으면서 우리 몸에서 뇌 분비물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가스가 약간 유독성이 있으니까 뇌 분비물을 내뱉어서 그걸 자꾸 중화시켜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가스 때문에 염증이 생겨버려요. 염증이 생겨 비염이라는 게. 염증이, 이제 가스가 유독성이 있어요. 우리 몸 속에서 나오는 거는 거의 다 유독성을 갖고 있어요. 이게 상자 속에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피부나 이런데, 다음에 침 같은 것도 유독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어, 눈물도 유독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짱기가 있으니까 피부 트러블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 분비물, 뇌가 아니야 우리 몸에서 나오는 모든 뇌 분비물, 땀도 유독성이 있습니다. 땀도 피부 트러블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니까, 러 어, 이제 오른쪽에서 콧물이 난다, 왼쪽에서 콧물이 난다, 혹은 뭐, 오른쪽 눈이 아프다. 혹은, 왼쪽 눈이 약간 떨리면서, 어떤, 뭔가, 자, 떨리면서, 떨린다는 건 피가 부족한 거야. 그죠? 피가 부족한 거야. 피가 부족하다는 거요 예를 들어서, 왼쪽 눈이 떨린다. 이 말은, 왼쪽 폐가 좀 떨어져 있다. 그럼 왼쪽 폐를 올려줘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왼쪽 폐가 떨어졌다는 건 순간적으로, 아 나는 지금 왼쪽 비대칭적인 요소가 조금 발생이 됐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콧물이 오른쪽 코에서 콧물이 난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아 나는 오른쪽 비대칭적인 요소가 순간적으로 발생되어 있구나 그럼 내가 조치를 어떻게 해줄 것인가 자 이건 이제 문제는 이제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콧물이 날때 의미 부여를 못하면 그걸 방치하면 어떻게 보면 복원이 될 수도 있고 회복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점점 심각해지면서 양쪽 코로 넘어가면서 감기로 진행이 되어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제 눈 떨림이나 이런 걸 회복될 수도 있는데 방치를 해버리면 이게 점점 심하면서 왼쪽 얼굴 마비로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심각해지면 점점 진행이 되면 복원이 안 되어버리면 그런 수가 있다라는 편두통도 마찬가지 오른쪽 머리가 아프다 왼쪽 머리가 아프다 이제 편두통도 여러분 들 이게 복잡해요 이게 운동을 해서 오른쪽으로 피가 많이 올라가서 묵직해져서 나타나는 편두통이 있는 반면 이제 오른쪽에서 머리가, 피, 머리에서 가머리 피가 빠지면서 그 전체적으로 피가 빠지면서 어떤 부분에 피가 갇혀 버리면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묵직한 게 아니고 어느 특정한 부분에 딱 갇히면서 나타나는 편두통도 있어요. 자, 이래 되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야, 이걸 뭐 어떻게 하냐. 자, 과연 이것까지 우리가 이해하면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느냐 아니면 어쩔 수 없구나 포기하고 그냥 죽음의 길로 가느냐.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나 그런 좀 인생관을 갖고 있어요 저도 물론 20대부터 몸이 망가져서 거의 병치해 하면서 살아온 인생이지만 아프다고 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은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딸이 하나 있고 집사람도 있는데 저는 애고 공부를 열심히 하라 이런 말을다안 해요 최선을 다해라 네가 학생이니까 최선을 다하고 건강적인 측면에도 운동을 해서 다이어트도 하고 최선을 다해라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다 근데 최선을 다한다는 건 이제 포기를 안 하겠다는 뜻이야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포기하고 싶지는 않다 뭔가 방법이 있을 거다 가보자 제 동영상을 듣고 계신 분은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마 몸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 같아요 그런 분들 가운데 이제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느껴져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저도 이걸 이걸 내가 일반인들한테 어떻게 설명할까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이 사람들이 이걸 이해하고 받아들일까 고정상식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이 완전히 세상을 이상하게 만들어 나가 버렸는데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믿어 줄까 믿어 주는 건 둘째치고 믿어도 제 말을 이해도 못해 그게 느껴져요 느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동영상을 올리는 거는 그래도 그 중에 몇 명은 포기하지 않고 발전하고자 하는 욕의지가 있는 분들이 계실 거다 하여튼, 최선을 다 해보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도 한꺼번에 이동영상에다 담아버리면, 뭐 진짜 뭐몇 시간짜리 동영상이 되어버리니까. 자, 일단은 파악을 해야 돼요. 그죠? 자, 가장 간단한 거한번 봅시다. 자, 콧물이 난다. 자, 예를 들어서 오른쪽 코에서 콧물이 난다. 뭐 어떤 분은 왼쪽 코에서 콧물이 난다. 이럴 수 있잖아. 콧물하고 코 막힘은 또 달라요. 이게 복잡한 거예요. 내가 아까 편두통이 전체적으로 묵직하냐 어떤 특정 부분이 숱이듯이 콕콕 찌르냐 이게 다른 거예요 콕콕 찌른 거는 피가 부족한 거야 그쪽에야 근데 전체적으로 묵직한 거는 피가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반대쪽은 피가 부족하다는 뜻이야 반대쪽을 채워주면 맞아진다는 거고 이것도 한꺼번에 다룰 수가 없어요 아, 시간이 허락되는 데까지 제가 지치는 데까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찍으면서 아, 진짜 에너지 소모가 많이 돼요 진짜 힘들어요 아, 머리로 생각을 해야 되고 그걸 표현을 해내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해쉽게 했던 말또 하고 여러분들막 했던 말또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욕을 엄청나게 얻어먹습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왜 머리 나쁜 사람들은 이해 못해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똑같은 말 해줘도 또 이해 못 해요 한 번이라도 더설명한 명이라도 살려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으니까 저를 조금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동영상 길게 찍고 싶은 생각 진짜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불평 하시는 분들은 아직 건강 하신 분들이에요 머리가 아직 명철하신 분들 나이 많으신 분들은 듣고 돌아서면 까먹어 버려요 잊어버려요 그럼 그, 그분들은 죽어야 됩니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똑똑하신 분들은 좀 스크롤해서 이동상을 조금 넘기세요 들어봤던 말은 조금 넘기면 그 지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들었던 말또 듣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넘기면 되지 동영상에서 근데 그걸 역정을 내시고 그러면 저도 이상해지고 여러분은 스트레스가 막 올라가고 그러면 여러분 건강에도 안 좋고 저도 막 힘이 빠져버려요 힘이 빠져버리고 자 콧물이 난다 자 오른쪽에 콧물이 난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른쪽에서 콧물이 난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오른쪽 폐가 약간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확 떨어져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왼쪽 폐는 약간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는데 오른쪽 폐가 수축 팽창이 잘안 되면서 약간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폐를 약간 들어줘야돼 그리고 또 오른쪽 폐가 떨어져 있다 이 개념하고 오른쪽이 약간 가벼워졌다 이 개념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대말은 왼쪽이 무겁다 왼쪽 폐 왼쪽이 오른쪽 보다는 더 무겁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이 가벼워졌다 는 뜻이에요 오른쪽 가슴과 오른쪽 팔 오른쪽 머리 오른쪽 목이 약간 가벼워졌다 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스가 폐가 폐가 전체적으로 떨어지면서 약간 가벼워지면서 오른쪽 코로 가스가 제대로 못 빠져나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오른쪽, 가, 오른쪽 폐로 가스가 조금 잘못 빠져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코, 코에 점막이 점막에 이제 가스가 붙통면서 흥분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뭐 방법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방법은 진짜 여러분들이 제동영상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들으신 분들은 벌써 감을 잡고 계실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지 벌써 이제 알고 계신 분도 계시고 전혀 감을 못 잡고 지금 있는 분들도 계시고 일단 일단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머리 쪽에서 문제가 나타나실 때는 제가 이동 영상은 구독자 여러분들이 보실 거라 생각하고 그냥 좀 편안하게 찍고 싶어요이 머리 쪽에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와 이 가슴 쪽에 뭐 팔이나 가슴 쪽에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가 약간 개념이 달라요. 가슴 쪽에 문제가 좌우 비대칭이 나타나는 경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피해 문제야. 피해, 피해 문제인데, 그냥 단순해요. 그 예를 들어서, 오른쪽이 가볍다 이러면, 오른쪽에 약간 무게 있는 거야. 이건 이제 조금 너무 무거운데, 오른쪽에 무게 있는 거를 이렇게 잡고 조금 흔들어 주다 보면, 또 이렇게 균형이 맞아져요. 오른쪽이 가벼울 때. 무게를 걸면, 힘이 가는 곳에 피가 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조금 무거워져요. 그냥. 이건 단순해요. 그런데 머리 쪽에 문제가 나타날 경우에는 머리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가슴에서부터, 가슴과 등, 팔에서부터 나타나는 문제가 머리에 영향을 미치면서 나타나는 문제가 머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른쪽 코에서 콧물이 나면서 문제가 나타났다 이 말은 코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이걸 이제 현대의학에서 병원이나 약국에 가면 아, 코감기가 있군요. 콧물을 멈추는 약을 먹어야 되겠군요. 이렇게 들어가면서 콧물을 강제적으로 약 성분을 통해서 멈추게 만들어요. 그건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생각에도 그건 아니죠. 물론 그 약을 먹으면 콧물이 멈춰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이제 점점 심각해지면 안 멈춘다는 거예요. 약, 약이 안 듣기 시작한다는 거 어느, 너무 심각해져 가면, 안 듣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제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머리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팔과 가슴, 등에 피가, 이제, 가슴에서 피가, 이제, 이제 왼쪽으로 좀, 시, 이제 심장에서 올라오는 피가, 왼쪽 가슴 쪽으로 너무 많이 가고, 오른쪽 가슴 쪽으로는 좀 적게 왔다. 그러면 오른쪽 가슴이 가벼워질 거 아니에요. 오른쪽 가슴이 가벼워지면서 오른쪽 폐가 살짝 떨어질 수가 있어요. 떨어지면서 오른쪽 머리에 있는 피를 살짝 끌고 내려옵니다 같이 오른쪽 폐가 떨어지면서 오른쪽 머리에 있는 피를 살짝 끌고 내려옵니다. 끌고 내려오니까 오른쪽 폐도 떨어졌지 오른쪽 머리도 약간 가벼워졌지 약간 가벼워진 건 여러분이 못 느껴요. 저도 그게 느끼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콧물을 통해서 우리가 아 내가 비대칭이 어느 쪽이 발생이 됐는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어떤 증상들이 있잖 콧물이 나고 눈이 아프고 편두통이 있고 목이 아프고 이 말이 이제 외부로 드러나니까 우리가 그걸 인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머리 문제는 절대 머리만 바라보면 안 된다고 지금 말씀드립니다. 포인트가 이거예요. 가슴과, 물론 더, 시,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가스가 잘 이동하고 있나, 다리 조작, 까지 다리 조작이 잘 되고 있느냐까지도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까지는 지금 설명드리기가 동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설명을 못 드리고, 머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가슴 팔을 같이 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말은 왼쪽에는 피가 뭐 충분하지는 않은데 왼쪽에는 어느 정도 있고 오른쪽이 부족하다 그리고 오른쪽 폐가 떨어졌다 그리고 오른쪽 머리에서 피가 같이 끌려 내려갔다 자 이렇게 판단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가슴에 피를 채워야돼 전체적으로 일단은 가슴에 피를 채워야 우리가 모래주머니를 차고 물병을 잡고 흔들고 아령을 잡고 흔드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일단 배와 복부와 다리에 있는 과도하게 쏠려 있는 피를 일단은 가슴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이에요. 물병을 잡으면 머리에 피가 가는 게 아니고 가슴과 등에 피가 오는 거예요. 팔에, 그렇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빨을 딱딱거리고 머리를 흔들기 시작하고 헤드뱅잉을 하고 머리를 누르고 이러면 이제 그때서야 가슴에서 머리로 피가 올라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모래주머니를 찬다고 해서 머리에 피가 확 올라오고 이런 거 아니에요. 모래주머니를 차는 이유는 가슴에 가슴과 팔에 일단 피를 채우고 그 다음에 이빨 딱딱과 머리를 흔들면서 피를 계속 올려주는 거예요. 머리 쪽으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머리에서 피가 빠집니다. 머리에서 내려와요. 그래서 나중에 치매가 걸린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머리는 머리하고 이빨 딱딱은 시간 개념이 없어요. 그냥 하루 종일 틈만 나면 해준다. 틈만 나면. 겨울에 요 머리 흔들어주고 그냥 물 처음에 물병 잡아주고 머리 흔들어주고 이빨 딱딱해주면 감기 없이 넘어가요. 감기 없이 넘어가요. 근데 물병만 잡아주고 머리 흔들고 물병만 잡아주고 머리는 안 흔들어주고 이빨은 안딱딱해줬다 이러면 감기에 걸려요. 또 소화불량도 걸리고. 그러니까, 머리 흔들기 이빨 딱딱을 최근에 감기 걸리시고 막 소화 안 된다는 분들이 종종 생겼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머리하고 이빨 딱딱을 엄청 겨르게 하시잖아. 그게 공통점이 있더라고. 공통점. 또, 물병을 또잘안 잡아준다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요인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제가 최근에 진짜 한겨울에 나타나는 문제는 머리 안 흔들어주고 이빨 딱딱 안 해주면서 가스가 머리를 흔들어주고 이빨 딱딱만 제대로 해줘도 가스가 나오면서 소화도 편하고 복부가 더부룩해지는 것도 좀 막아주고 가스가 잘 빠져나가니까 자 이빨 딱딱 해주는 의미 알죠 이빨을 왜 딱딱하면 식도에서 피가 아래턱을 통해서 얼굴쪽으로 올라가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머리만 흔들면 뒷목으로만 자꾸 피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빨 딱딱을 머리 흔들기는 이빨 딱딱과 병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중요한 포인트니까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주시고 다시 코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막 동영상 촬영 찍는 스타일이 이래요. 일단은 물병을 잡고 보세요. 할 수만 있다면 다리 조작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오른쪽 다리 두번모래주머니안 차신 분들은 왼쪽 다리 두번 들었다 내리고 네? 이걸 몇 차례 해주고 난 다음에 이제 가스 이동을 시켜줘야 돼요. 왼쪽 상자에 가스가 부족해도 콧물이 날거나 가래가 생길 수가 있어요. 아, 이거 뭐 벌써 다른 동영상에서도 몇번얘기했는데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기억 못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듣기는 들어도 기억이 안 되죠. 왼쪽 상자에 가스가 부족해도 콧물이나 가래나 기침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일단은 다리 조작을 반드시 해주고 난 다음에 이 상체 부분에 문제점을 찾아내서 해결해야 된다 전체를 몸 전체를 바라볼 때 이렇게 봐야 된다 다리 조작을 꼭 해줘야 된다 이것도 중요한니다 중요한 게 너무 많으니까 제가 뭘 제일 강조해야 될지 참 그게 참 딜레마예요 여러분 해야 될게 너무 많죠 진짜 뭐 고장이 많이 난 자동차 같아요 우리 몸뚱아리가 여러분 저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일단은 가슴에 피를 먼저 채워줘야 머리를 흔들었을 때, 가슴에 피가 충분해야 머리를 흔들었을 때, 머리에 피가 올라가는 거예요. 가슴에 피가 부족한 상태에서 머리를 흔들어 버리면 그것도 문제가 생겨요. 갑자기 폐가 또 폐의 좌우비대칭이 더 심해지는 효과가 생겨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물병을 잡는 거예요. 물병을 잡고, 일단 흔들어 주는 거예요. 다리 조작은 아까 했죠 그죠 일단은 물병을 한 10번이나 15번 이렇게 자 이빨 딱딱 머리 흔들기 이빨 딱딱 머리 흔들기 꼭 해주세요 겨울에 겨울에 제일 취약 지점이 얼굴이에요 얼굴은 옷을 안 입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혈관이 수축이 돼버리니까 가스가 못 나오면서 맨날 콧물이 나고 기침이 나고 가래가 끓고 겨울만 되면 이유가 그거예요 자, 이걸 잠깐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응? 한 1분 정도, 이렇게. 일단은, 바람도 천천히 조금 불면서. 자, 이빨 딱딱. 자, 이빨하고 머리는 여러분들 이제 하루 종일 해야 되는데, 부드럽게 하세요. 부드럽게 하자. 이빨을, 자, 이빨 딱딱 합니다. 딱. 자, 이빨 한번딱 그릴 때 머리도 한번 흔들어주는 거예요. 딱. 딱. 딱딱딱딱 제가 딱, 딱, 딱. 오른쪽 손금니 왼쪽 손금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딱딱 그리고 있습니다. 오른쪽 손금니 혹은 뭐 어떤 분 어금니가 편하면 어금니가 너무 세게 하지 마세요. 어금, 너무 세게 하면 이빨이 상해요. 그죠 뭐든지 물이 너무 지나 치면 모든 게 나쁩니다. 그러니까 세게 하지 말고 부드럽게 툭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툭 갖다 붙여주면 돼. 딱딱 딱, 부드럽게 가끔씩 바람대로 풀어주고 <목소리>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앞쪽 뒤쪽 대각선 대각선 오른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대, 앞쪽 뒤쪽 딱딱딱딱딱 딱, 딱, 딱, 딱. 이렇게 하면 소화가 분명히 잘 돼요 가스가 잘 나오기 때문에 창자가 편해진다는 라 거야 그러면 속이 더부하다 하면 몸살기가 온다 거의 대부분이 창자에 가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창자에 가스가 너무 많으면 피가 너무 많이 창자로 쏠리게 돼요 그창자를 움직여 주기 위해서 그러면 머리에 피가 빠지고 난리가 납니다 이? 이걸 한 30초나 1분 정도 그냥 천천히 흔들어 주면서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는 거예요 이제 오른쪽 코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오른쪽에 여기 오른팔이거든요 이제 이걸 자, 이걸 한, 한 30번, 뭐 20번 정도 이렇게 흔들고 난 다음에, 자, 왼손은 이렇게, 이제 무릎 위에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왼손은. 왼손 이렇게 잡고 이렇게 올려놓고 있는 상태에서, 오른팔을 이제 흔들기 시작합니다. 오른팔을 흔들면서 바람을 이빨 세게 불어야 됩니다. 이빨 세게 불어야 돼요. 자, 보세요. 아, 지금 제가 오른쪽이 조금 무거운데, 어,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오른쪽이 조금 무거운데. <웃음> 죄송합니다. 저, 누구시죠? 아, 제가 지금 동영상 찍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정말 동영상 이런 식으로 찍는 사람 처음 봤죠 아 제가 지금 오른쪽으로 약간 무겁기 때문에 이걸 세게 흔들어버리면 세게 흔들어버리면 제가 오른쪽이 너무 무거워질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오른손에 물병을 잡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물병을 잡고 흔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이게 제가 물병을 잡고 있다고 니다 생각합니다. 이제 물병을 잡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팔을 막 흔들면서 바람을 엄청 세게,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하잖아요. 바람을 한 다섯 번 정도 불어주는 나라 생각으로. 그럼 팔은 한 바람 한번불때 팔이 거의 한일 번, 8번 흔들려요. 그러니까 바람을 한 다섯 번 길게 불어준다는 생각으로 확 세게 흔들면서 확 이렇게 불어버리면 이 오른쪽 폐가, 피가, 피하고 피가 오른쪽으로 돌아오면서 오른쪽 폐가 끄득 들리면서 오른쪽 머리로 확 열감이 올라오면서 순간적으로 오른쪽 코에서 콧물이 썰 멈추기 시작합니다. 멈추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바람을 다섯 번 팔을 한다면서 다섯 번만 불어서 끝날 경우도 있지만 이거 해서 완전히 해결이 안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섯 번만 하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어한 5분이나 10분 있다가 한번더 해주면 돼요 한번더 그죠? 모든 것들을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와 이거 해결해줘야 된다고 막 바람을 막한 20번 30번 불어버리면 너무 올라가고, 너무 올라가고, 이번에 또 왼쪽에서 콧물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비대칭적으로. 오른쪽 펜은 들려버리고, 왼쪽 펜은 내려가면서, 왼쪽에서 콧물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물론 뭐, 해보시면 아는 거고, 뭐, 이런 동영상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황당하죠. 뭐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일단은 오른쪽으로 확 이렇게 끌어올려주는 거야. 바람을 한 다섯 번 정도 부는 거. 팔은 한 거의 한5 0번 정도 흔드는, 흔드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아 오른쪽 폐가 들렸다, 오른쪽으로 피가 이제 왼쪽으로 가던 피가 오른쪽으로 많이 왔어. 자 이런 다음에는 다음 조치는 이제 오른쪽 아비마를 누르는 거예요. 오른쪽 아비마를 누르면서 이제 이마 누르는거나 뒤통수 누르는거나 여러분 개념을 대충 아시죠 그죠? 아유, 아유, 아유 이거 해줘야 된다라는 거. 자 이제 오른쪽 아비마를 꾹 누르면서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자, 이래버리면, 콧물이 순간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제가 지금요, 오른쪽으로 지금 아까 제가 무겁다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심하게는 안 했는데, 오른쪽확 올리고 나니까 지금 왼쪽 눈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왜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느낌으로 왼쪽 눈이 약간, 왼쪽 눈꺼풀이 약간 떨리기 시작했어요 약간 주름도 이렇게 쌍꺼풀 주름도 약간 지기 시작했고 지금 오른쪽이 올라오면서 왼쪽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자 이제 똑같이 이제 아까 하고 똑같이 생명했죠 아까는 오른쪽 콧물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오른쪽이 좀 무거웠고 오른쪽 라인이 조금 무거웠었어요 그그 그 말은 왼쪽 라인이 약간 가볍다는 뜻이에요 그래다가중치를 끌어올려 버리니까 왼쪽이 완전히 아, 왼쪽은 오히려 떨어지고 오른쪽은 너무 많이 올라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 눈이 왼쪽 눈이 떨린다라는 것은 왼쪽 눈에 피가 왼쪽 머리와 왼쪽 가슴 쪽에 피가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역전된 거, 시소 탄다 그래요, 시소 탄다 그러분 자, 그죠? 그전 이제 또 반대로 하겠습니다. 자, 왼쪽 눈이 떨리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시 이렇게 흔들어 주고 이제 뭐 아까 흔들어줬으니까 이제. 또 흔들어 줄 필요는 없는데, 이제 왼쪽 눈이 떨릴 때, 이때 어떻게 하느냐. 그럼 또 다시 이제 왼쪽 팔을 흔들어야 되겠죠.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왼쪽이 떨어져 있으니까 신나게 하겠습니다. 그냥. 바람을 다섯 번 불었습니다 물병은 한 50번 안 들었습니다 자 왼쪽 눈이 떨어으니까 이제 왼쪽 가슴을 채웠으니까 왼쪽 눈을 눌러줘야 되겠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 왼쪽 이마를 눌러준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기울이니까 이 왼쪽 라인으로 더 힘이 가해지면서 피가 더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서 자 이렇게 이게 왼쪽 이마 거든요 오른쪽으로 기울이면 왼쪽 이마 왼쪽 목으로 해서 피가 더 올라옵니다 피가.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자 이제 눈떨림이 사라졌습니다 자, 순간적으로 오른쪽 비대칭과 왼쪽 비대칭이 희한하게 희한하게 지금 이 순간에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게 여러분도 좀좀 좀 신기하게 느껴지지 만인데 저도 되게 신기하게 느껴져요. 저도 되게 신기하게 느껴져요. 자 이런 게 이제 자우 비대칭 찾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아까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어깨도 덜썩거오고 팔도 해보고 머리도 흔들고 이빨도 다 하고 있는데 아 이상하게 이 오른쪽 머리하고 이쪽으로 아까 내가 아까 오른쪽이 약간 무겁다 그랬잖아요 제가 오전부터 그걸 갖고 있었는데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조금 방치를 해서 약간은 약간은 막 전화기도 잡아주고 왼손에 그렇게 조정을 해줬는데 심하게 하지났죠 왠가 내 몸을 무너뜨릴 정도의 강도는 아니었어요 그냥 약간 오른쪽이 좀 무겁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조금씩 조금씩 조정해주면서, 아, 요거는 그냥 아주 약하게, 그냥 왼쪽에 물건 좀 잡아주면서 천천히 해결해야 되겠다. 뭐, 오늘 하루 종일 그냥 천천히 해결해. 그러니까 모든 증상을 빠르게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또 바라보실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계산을 해서, 아, 내가 지금 이걸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면 강한 동작을 들어가시고, 아, 이가 뭐, 어차피 풀릴 거니까, 내가 왼쪽에 조금 더 무거운 거 잡고 있으면 어차피 풀릴 거니까, 그냥 왼쪽에 잡고, 뭐, 전화기 같은 걸 잡고 이렇게 흔들어 주다 보면, 결국은 왼쪽으로 피가 더 많이 오게 돼 있잖아요. 그게 자연스럽게 풀리, 제가 이 동영상을 안 찍었으면 그냥 계속 그렇게 있었을 거예요. 왼쪽에 잡고 약간 무거운 걸 잡아주고. 근데 아까 동영상 찍다가, 안 그래도 오른쪽이 무거운데, 오른쪽을 더 세게 해버리니까, 이제 확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심각해져서. 잘 됐구나 싶어서 이제 왼쪽 눈을 왼쪽을 좀 잡아 준 거예요 지금 한결 좀 편안해졌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방금 이것도 이제 뒤집어서 생각해본다 내가 그러면 오른쪽 머리가 이게 전체적으로 무겁다 이게 전체적으로 무거운 것과 아까 머리가 콕콕 찌르듯이 그리고 편두통이 콕콕 찌르듯이 무거운 거는 전체적으로 무거운 게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그쪽이 오히려 그게 피가 부족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것도, 왼쪽, 왼쪽 목만 여기 묵직하게 아프다. 근데 머리는 그런 거 모르겠다. 머리는 안 무겁다. 왼쪽 목만 아프다. 이 말은 또 상황이 달라지는 거요 그거는 이제 왼쪽, 아니, 오른쪽 목, 이제 오른쪽 목만 아픈데, 이제 오른쪽 목에서 머리 쪽으로 피가 못 올라가고 있는 거요못 올라가고 있는 거요 이거는, 폐적인 문제가 아니고 피적인 문제가 아니고 아 이거는 지금 여기서 이쪽으로 못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조치할 수 있겠습니까 이럴 때는 오른쪽 목에서 콕콕콕 뭐 하여튼 뭐가 피가 통과가 안 되면서 자꾸 묵직해지고 아프고 근데 결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목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저도 헷갈리는데 여러분들도 엄청 헷갈릴 것 같아요 목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진짜 잘 판단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상태를 어떻게 판단했느냐에 따라서 또 방법을 거기에 맞춰서 적용을해버리면 결과가 완전히 엉뚱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이걸 헤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고 이제 콧물이다 이제 눈이다 이런 경우인데요 제가 아는 어떤 분 중에 왼쪽 안압이 왼쪽 눈에 안압이 확 올라가면서 막 눈이 막 엄청 아프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저는 그, 그분을 그 처음 볼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분은 왼쪽으로 피가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근데 지금 제가 실수했던 케이스를 얘기해야 데요 아, 왼쪽 눈이 너무 아프고 왼쪽 머리도 아프대. 아프다 아 그러면 이거는 지금 피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분은 오른쪽 비대칭구거나 오른쪽 폐가 떨어져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한동안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분과 저하고 이제 의사소통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다 아프다 눈이 묵직하다 머리가 아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아 이분은 왼쪽으로 피가 너무 많이 올라가 있구나 이렇게 판단해서 오히려 오른쪽 비대칭이라고 생각하고 오른쪽을 또 열심히 흔들라고 하고 이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왼쪽 머리 전체가 아픈 게 아니었어요. 그 편두통과 눈에 피가 쏠리는 현상 그러니까 오히려 이분은 왼쪽 머리로 피를 공급을 해주니까 안압이 떨어지면서 눈도 풀리고 편두통도 많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부족하면서 어떤 특정한 부분에 피가 쏠리면서 안압이 올라간다든가 머리가 아프다, 부분적인 통증 이 콕콕 쑤신다, 어떤 이런 통증이 있는 분들은 그쪽에 피가 부족한 케이스도 있더라. 어렵죠. 아, 저도 막, 그때는 진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이런 조금씩 조금씩 다른 정상들에 대해서. 어제 세미나에 오신 분 중에, 어, 아주 지혜로우신, 우리 연세 많으신 분, 한 분이 계셨는데, 이제, 모르는 이거는 뭐, 완전히 그, 결론 난 케이스는 아니에요. 그냥 정상의 변화가 있더라. 네, 이분이 약간 농내 장기가 있고 농내 장기가 있고 안압이 많이 올라가요. 농내 장은 안압이 너무 올라가니다눈 눈이 빨개요. 눈 주변이 눈꺼풀이 이렇게 빨갛시면서 아, 막. 그것 <웃음> 죄송합니다. 그, 어머니 죄송합니다. 네. 그래야 이제 그분 이제 이 사례를 여러분들한테 저는 이제 좀 객관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너무 제가 주관적이 되어버리면 엉뚱한 데이터를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면 안 되니까 사례를 이렇게 자꾸 접목시키는 경우는 여러분의 말을 씀말 하는 저도 좀 진실되고 싶어지고 아 이게 객관적인 데이터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압이 너무 그러니까 얼굴은 하얗어요 얼굴은 하얗은데 눈 주변만 빨간 거예요 그니까 러 연세가 있었으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머리에서 피가 많이 빠진 거예요. 전체적으로 머리에서, 머리에서 가슴 배 쪽으로 피가 많이 내려온 거예요. 얼굴이 하얗죠. 근데 눈만 빨간 거예요. 약간 특이하다가 제가 보면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분도, 어 우리가 세미나, 이제 뭐 어떤 장소를 옮겼어요. 세미나 장소를 급식으로 옮겼어요. 이제 말씀을 드리다가, 그분리 그냥, 이제 이쪽으로 피가 너무 쏠리니까 이제 이 커피숍에 이제 뒤에 이제 소파에 앉았다가 뒤에 벽이 있더라고요. 벽에 있어서 그 뒤통수를 이렇게 대고 좀 지그시한 힘을 약간 가하면서 뒤통수를 지그시 대고 한번 눌러보세요. 얼마나 눌러하면 5분 정도 눌러보세요. 지그시 그리고 바람을 살살 부세요. 뒤통수를 지금시 누르면 뒷목으로 이제 힘이 가해지면서 뒤통수로 피가 올라가요. 그러면잘 보세요. 심장에서 피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심장에서 이렇게 목오름 동맥으로 통해서 이렇게 경동맥 통해서 이제 올라가는데 뒤통수를 눌러보면 이제 올라오다가 얼굴 쪽으로 올라오는 피와 뒷목 쪽으로 올라가는 피가 이제 분산이 돼 이제 얼굴 따로 뒤통수 따로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올라오다가 이제 앞뒤로 갈라지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통수로 올라가는, 뒤통수를 눌러버리면, 이렇게 서 올라오다가, 뒤통수로 가는 피가 더 많아지면, 얼굴 쪽으로 올라가는 피가 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니까, 이거는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몇 분한테 적용을 해봤는데, 호배나 하면서 그냥 한번 해보시라고, 그냥. 어 한번 해보시라고 이렇게 지그시니까한 1분 정도 지나갔는데, 어머니 느낌이 어떠세요? 이러니까, 뭐잘 모르 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잘 모르겠. 잘 모르겠어요. 어, 제가 얼굴 눈을 봐도 별로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가대든안되든한 5분 해 봅시다. 그러니까 5분 한번 해 보시고 그냥 네. 떼세요. 이 그러니까 하여튼 다른 분들하고 얘기하고 오늘 5분 됐냐고 이렇게 해서 네. 되에서 떼었어요. 떼고 있는데 좀 어떠세요? 이러니까 어, 그래서 약간 변화가 있는데요라고 이 있었는데 또 얘기를 하다가 한 5분 지나고는데딱 물어보니까 어 눈이 빨같은게확 색깔이 많이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어 눈이 되게 편안해졌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압이 올라가던 게 그러니까 이제 치료가 됐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게 이제 눈 쪽으로 피가 쏠리는 현상인데 이제 녹내장을 어떻게 잡아갈 인지 그렇다고 해서 이걸 치료법이라고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걸 치료법이라고 들어가면 안 되고 그러니까 피의 순환 원리를 이용해서 그쪽의 안압을 어떻게 떨어뜨리느냐 그그분 그, 같은 경우는 머리 전체에 피가 부족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머리 전체에 피가 부족한데 눈 쪽으로 피가 쏠리면서 다른 쪽은 피가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하여튼 피를 올려주는데 뒤통수로 약간 올려주니까 안구 쪽에 압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이렇 보면, 그니까 러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처음에 한 1분 지나고 나는데, 어머니 어떠세요? 어, 변화도 없어요. 대다수 일반인들은 잘못 적용하면 이렇게 내가 5분이라고 하면 5분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5분이라고 했는데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뭐 20분, 30분 동안 눌렀다. 그럼 이상한 현상이 벌어져요. 막, 막, 머리가 어지럽고 이석정이 나타나고, 막, 응? 막 편두통이 나타나고, 이제, 머리가 막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 여러분들이 제가 동영상에서 이걸 몇분 정도 하세요. 뭐, 잠잘 때 누워서 오른쪽 다리 5분 접고 왼쪽 다리 흔들면서 5분 있다가 내려놓고 또좀한 5분 정도 흔들다가 자세요. 이러면 그 규칙을 지켜줘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 규칙을 다 잊어먹고, 나중에 엉뚱하게 행동하고, 그러면서 데이터가 변하면서 잘 모르겠다 왜나 괜찮았는데 또 이상해졌다 이런 얘기를 하더래. 래요 제가 숫자적인 얘기를 할 때는 물론 그게 아주 강하게 얘기하진 않아요 굉장히 약하게 얘기해요 5분 정도 하세요 사실 내 마음속으로는 한 10분 정도까지도 하고 싶은데 혹시나 모르니까 내 건강이 나쁘신 분들 또 머리에 피가 너무 많으신 분들은 머리를 세게 눌러버리면 머리속에서 혈액이 소용돌이를 소용돌이 치면서 이상해져 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또 대처 방법을 모르면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머리쪽에 문제가 생기면 일단은 물병을 잡아야 돼. 어,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 어, 머리쪽에막 어지러운데. 일단은 물병을 잡아서 가슴에부터 피를 채워야 돼. 이거 중요한 얘기 진짜 중요한 얘기야. 여러분, 이렇게 설명해도 나중에 동영상 끊고 나면 다 까먹어 버려. 이게 객관적이야. 객관적이야. 내가 나중에 물어보면 다 까먹어요. 그리고 동상 다 들어봤대. 근데 물어보면 몰라, 또. 일단은 물병을 잡고 가슴에 피를, 물병을 잡고만 있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잡고만 있어도. 이렇게, 이렇게. 팔을 쭉 뻗고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잡고. 자, 머리 딱, 머리 흔들고 이빨 닦다. 머리 흔들고 이빨 닦다. 일단은 가슴에 피를 채워놓고. 한 2, 3분이라도 이렇게 잡고 그냥 물병을 한 5분, 10분 정도 잡아도 괜찮아요. 아주 막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한 5분 정도 잡으면 좋고 네? 이게 물병을 잡기를 자꾸 익숙해지면 나중에 20분, 30분 잡아도 몸에 아무 이상이 없어예요 제가 아는 분한 분은 아그분 되게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피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제 바깥에서 활동을 하는 날, 그렇게 해봤대요, 자기가. 이게 맞다라면, 그거 그러니까 뭐 내가 물병을 잡고 한번 돌아다녀 보자, 이러면서, 가게 가서, 편의점 가서 1.5L 물병, 그니까, 그 무게에 나가는 병을 샀어 이걸 들고 이렇게 흔들면서 다녔다. 흔들면서 다녔는데, 너무 좋았더라. 그 그러니까 여성분들한테 이거 들고 흔들고 다니니 남자들도 이거 들고 흔들면 눈치 보여서 못 다녀요. 근데 이건 너무 몸이 안 좋으시니까 아뭐저 뭐, 사람들이 나를 뭐 어떻게 보든 안 보든 내가 살아야 사는 거지 하면서 이걸 흔들면서 이게 다는 거야. 근데 그분이 다리가 굉장히 무겁고 허리가 아프고요, 꽁지뼈하고 엉치하고막 문제가 엄청나게 많으시는데 그게 이데 피가 막 올라오니까. 다녀도 다리도 안 무겁고 허리도 별로 안 아프고 피도 팍팍 올라오고 너무 좋았더라 물론 여기서 그냥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모든, 모든 분들이 물병 잡고 다니세요 이런 말이 안 해요 근데 그, 이, 이 얘기도 좀 깊이 있게 얘기하면 이제 여러 가지 요소제 이제 그분은 이제 물병을 안 잡고 나름대로 어떤 무게 있는 걸 만들었더라 만들, 네? 한 500g, 600g 되나, 한 700g 되나, 그 안에 어떤 500ml 페트병 안에 뭔가를 넣어서 이렇게 물병을 안 가지고 아령처럼 모양으로 해서 얘기합니다. 휴대하면서 다니면서 들고오셔요 용세미나에 갖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지혜롭게 그렇게 대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남의 이제는 여러분 건강은 남의 눈치를 의식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내, 내가 살아야 남이 있는 거. 내가 살아야 내 가족이 있는 거고 내가 살아야 미래가 있는 거니까 아이고 나는 부끄러워서 모래주머 이런 거못 차요 나 직장인이라서 못 해요 자기 몸은 누가 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혜롭게 하시는 거예요 뭐 팔찌를 하고 막 팔찌를 주렁주렁 달고 세미나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 나 그분들 참 존경스러워요. 여성들인데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는 거 보니까 아우 진짜 칭찬해 주고 싶더라고. 그러니까 아까 이게 예를 들어서 오른쪽 뒷목이 뭔가 피가 위로 안안 안 올라간다. 원래 이게 절대 오래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른쪽 뒷목에서 뒤통수 쪽으로 피가 안 올라가면 오른쪽 뒷목 바로 위로 쭉 올라가세요. 올라가서 머리 뒤통수를 그러니까 대각선 쪽으로 아픈 쪽윗부분의 머리를 이렇게 지그시 누르고 너무 세게 하지 마세요. 세게 하지 마시고 지그시 누르고 바람을 불어주는 거예요. 바람도 세게 불지 말냥 부드럽게 조금 길게 불어세요 오른쪽이 아프니까, 오른팔까지도 이렇게 가볍게 흔들어주면 더 좋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원리를 이해해서, 이렇게 한 5분 정도 지나고 나면, 여기서 피가 쭉 올라가는 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고기가 아프다라는 거는 그 윗부분 혈관이 너무 좁아져 있다는 라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거기서 피가 못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꾹 누르면서 한 중간 강도, 중간 세기로 지그시 누르면서 바람을 불어주면 5분 정도 불어주면 이게 올라가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뭐 아주 약하게 잡히신 분들은 한 5분만 해도 끝나버릴 수도 있고, 근데 뭐 벌써 여기 아픈지가 벌써 몇 년이 되신 분들은 5분 한다고 끝나진 않아요. 근데 하면 시원하다고는 얘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쪽에 문제가 있다. 그 내가 예를 들어서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하루에 한, 두번 정도 5분 정도 부드럽게 이렇게 해 준다 바람도 부드럽게 불고 부드럽게 우리가 세게 해야 될 때는 세게 하고 부드럽게 할 때는 부드럽게 하고 약하게 할 때는 약하게 해야 되는 그게 모든 게 이게 힘을 통제를 하는 거야 통제 를 그러니까 그렇다. 이런 것도 이제 모르시니까 막 잘못 적용해서 조금 문제가 생기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러니까 동영상을 신중하게 신중하게 듣고 적용할 때는 한번더 듣고 또 적용하시고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왼쪽 팔이 저리다 왼쪽 손도 저리고 이러면 뭐 모래주머니를 차고 계신 분도 계시고 안 차고 계신 분도 들 계실텐데 안 차고 있는 분들은 이제 다 그게 이 단순하지가 않아요 이제 차고, 이제 차고 있는 분 모래주머니를 오른손 왼손에 다 차고 있는 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게요 차고 있는 분들은 만약에 왼손이 저리다 이러면 왼손에 약간 무게, 그러니까 너무 무거운 거 말고 한한 한 50g에서 100g 정도 되는 걸 조금 잡고 계세요. 잡고 팔 운동을 같이 해주면 결국은 왼쪽으로 피가 점점 더 많이 갈거 아니에요. 그래서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풀리는 거고 만약에 안 차고 계신 분들은 저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변에 사는에 물건을 계속 자꾸 해결하는, 안 차고 있는 분들은 물건을 자꾸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야 하면, 조금 상황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벽 같은 데다가 이렇게, 뭐, 봉을, 봉 같은 걸 이렇게 잡아당겨도 되고, 주먹을 쥐고 이렇게 벽에다가 팔굽혀펴기를, 왼손을로 팔굽혀펴기를 이렇게, 왼손을 이렇게 한몇번 하고, 한, 한 다섯 번, 여섯 번 하고, 팔을 같이 흔들어죠 이빨 딱딱, 머리 흔들기, 이빨 딱딱, 머리 흔들기. 그리고 또 왼팔을 지그시 몇번 누르고 또 이빨 딱딱 머리 흔들기 이빨 딱딱 머리 흔들기 또 왼팔을 지그시 흔들고 바람도 좀불고 이렇게 하면 점점 왼쪽으로 피가 가면서 이쪽에 왼쪽 칼목 목 디스크 쪽으로도 피가 공급이 되면서 이제 절인 증상이 슬슬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뭐한 30g 정도 되는 걸 왼손에 조금 차고 있어도 좀도움 됩니다 도움 되는데 그걸 계속 가버리는 거는 조금 문제가 돼요 그것까지 금이 동영상에서 설명드리기는 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게를 머리 주머니 안 차신 분들은 한 번씩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뭐 물병을 이용하고 싶으면 왼손을 그냥 한 다섯 번 정도 흔들어 주고 난 다음에 또 물병을 잡고 왼손을 다섯 번 흔들어 주고 난 다음에 양팔을 이렇게 잡고 해주면 점점 왼쪽으로 피가 공급이 되면서 절이다 라는 거는 피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목 디스크 쪽으로도 피가 혈액이 부족하고 그목 디스크가 눌리면서 팔이 절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고 머리를 흔들어 주면 목 디스크 쪽으로 문제가 되는 디스크 쪽으로 혈액이 공급된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혈액이 공급되면서 그 신경, 신경이 신경 찌그러드는 게 다시 펼쳐지면 팔 저림이 사라져 가는 거예요 또 팔에도 혈액이 공급이 되면서 그렇게 순간적으로 조정합니다 하 그분들도 원래 모래주머니 착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오른쪽에 왼쪽에 문제가 있으면 오른쪽을 한 30g이나 40g 더 무겁게 해서 또 왼팔을 더 많이 흔들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제 모래주머니에 대해서 이제. 두려워하시는 분,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좌우비대칭, 이영이대칭영구적인 좌우비대칭은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좌우비대칭인데, 운동을 하면 좌우비대칭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다는 거야.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오른쪽 비대칭이 가나면 오른쪽 비대칭으로 많이 있게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나도, 뭐, 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런거 하고. 어, 여러분한테 도움이 많이 됐면 도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 우리 몸 구석구석을 이렇게 얘기하자면 끝이 없고, 그죠? 어, 이제 개략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머리에 문제가 있을 때는 일단 물병 잡고 가슴부터 채워야 됩니다. 가슴부터 채우고 난 다음에 눌러줄 때 눌러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죠? 자, 오른쪽 머리가 전체적으로 무겁다. 오른쪽 머리가 전체적으로 무겁다 그러면 아까 양팔을 물병을 잡고 흔들다가 왼팔을 막 흔들면서 또 왼쪽 귀를 귀 윗부분 머리를 옆머리를 꽉 눌러주고 흔들어주고 꽉 눌러주고 흔들어주고 꽉 눌러주고 흔들어주고, 꽉 눌러주고 흔들어주고 이러면 한세번 정도 해주면 어느 정도 풀려나가죠 또 부족하다면 또한 10분 있다가 한번더 해주는 거야 한번더 해줘서 이제 가중치를 끌어올리면 충분히 에너지가 형성이 되고 피가 올라가 버리면 이제 균형이 맞으면서 문제는 사라져가는 거예요. 자, 그것까지 이제 해결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참 실력이 많이 올라가신 겁니다. 실력이 올라가신 거고 어, 그렇습니다. 어, 이걸 마치도록 하고 세미나 오실 분들은 세미나 오시고 세미나는 매주마다 진행이 됩니다. 매주마다 진행이 되 혹시나 세미나 오신 분들 내가 그 예전에 했던 세미나가 이제 한남동에서 했던 세미나가 그때 뭐 2시간 정도 진행됩니다. 이렇게 얘기 한 걸, 한게 있었던가 봐요. 그거 보고 이제 한두 시간 예약하고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그, 그 사실은 그, 그때 세미나하고 지금 세미나 달라져요. 지금 세미나는 굉장히 오래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오후 한 다섯 시까지 진행 돼요. 막 궁금한 게 있으면 하나라도 더 풀고 가시라고 제가 힘 닿는 데까지 이렇게 굉장히 길게 하고 있으니까 막 중간에 가시는 분들도 또 계시고 한데 하여튼 근데 막 표를 예매하고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은 그 시간 쫓아가고 막 가시려고 하더라고요막 안타까워서 여기 좀더 나누고 가야죠 머릿속머리 정확하게 하고 또 방법도 정확하게 하고 가야 되는데 막 예민시간에 쫓아서 막 뛰쳐나가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고 그래서 그 2시간 두 2시간 두 동안 진행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미나는 거의 다섯 시간 여섯 시간 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너무 그, 그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은 조금 늦게 돌아가시더라도 시간을 최대한 늦춰서 그렇게 오시는 게 좋습니다 어. 거의 세미나가 길면 5시 반까지, 짧으면 4시 반까지도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거 조금 알고 계시고. 그 매주마다 하니까 굳이 이번 주에도 세미나 하세요. 이런 질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명절이나 뭐나, 그러니까 1년 내내 돌아가는 거니까. 뭐 아보신 분들이 있는데 뭐 제가 뭐 명절이니까 쉰다. 뭐 이런 말을 못 하겠더라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냥 오세요. 편하게 오시면 됩니다. 와서 점심도 드시고. 최대한 많은 거 알아가시고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한주 동안 또 후원해 주신 분들 몇분 계셨는데 어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하여튼 힘을 주신 힘이 돼요 힘이 됩니다 힘이 되고 하여튼 같이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른 분들한테 여러분들의 후원이 다른 분들한테 전달 될수 있도록 어 저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하다, 오늘 긴 동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